슈퍼차저는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터보차저와 달리 독립된 유난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급기입니다 보통 1 0만 k m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자연적인 오일 소모로 인한 보충이 대부분입니다 슈퍼차저를 드러내 오일보충을 진행하게 됩니다 슈퍼차저 구동벨트를 비롯해 냉각수, 호스, 각종 커넥터와 센서를 모두 탈거합니다 커넥터 탈거 전 마킹을 해구분 지어주고요 2인 1조로 슈퍼차저를 드러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역시나 한 방울도 나오지 않네요 오일 교환이 아닌 보충인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의를 주입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브리드 어댑터의 모습입니다 플러그의 경우 고무 실링과 일체형으로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가변 흡기 플랩의 모습입니다 카본이 많이 쌓여있네요 흡기 세정들을 도포해 굴려줍니다 석션기를 이용해 빨아들여주고요 수냉 콜라핀도 마찬가지로 클리닝 해줍니다. 신품 브리드어답터를 장착 후 후분패드를 깔아줍니다. 슈퍼차저를 장착하고요. 고정노트를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. 탈거역순 조립이 끝났으면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보충합니다. 시동을 걸어 이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진행합니다. 시연전을 다녀온 후 냉각수 레벨 체크 및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. 깨끗합니다.